그러면 30대에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추천해줄 수 있는 플랜이 좀 있을까? 어 일단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컨설팅을 음. 기준을 삼았고요. 기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보험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음.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35세 남자 기준, 어, 제가 저번에는 그냥 금액 얼마 정도 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이 금액이면 이런 보장이 가능합니다. 음. 약간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5세 남자 기준 20년납 90세 만기로 10만 5천 원 정도면 흥국 KB 조합으로 암 삼. 그 다음에 유산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원 상해 수술비 50만원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가 탑재되고요 112대 약간 감액으로 탑재가 가능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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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또한 3만 원 정도, 3만 4만, 4만 원 정도, 정도, 정도 오르는데 이때는 왜냐면 안비중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안비중이 크면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집니다. 새로 가입보다는 보안의 음. 형태로 보험을 알아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가입하시는 분들 은 거의 없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험은 한 살도 어렸을 때 맞아요. 어, 내가 이 보험 제대로 가입돼 있나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라고 마음을 느끼셨을 때 보험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진단 금액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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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준비해 두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 재점검 시기를 놓쳐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계속 하시던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어,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